자 시작하도록 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스타토 o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이 너무 세 혹시 계십니까? 뭐가 오는 것 같아. 잠깐. 뭐야? 이름이 사자인데. 계세요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어? 잠깐,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 저... 저기.. 혹시라도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뭘 어떻게 드립.. 뭔 소리야..? 어디야..? 계십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어? 진짜 잠깐, 잠깐이면 됩니다. 어허어어아아 아.. n o n 아. 아. 저 아, 잠깐 어디 계세요? 여성분이신 거 같은데. 어, 어. 여성분이신 거 같은데요. 어, 잠깐만. <웃음> 여자인 같아요. 여자인 같아요. 여자, 여자, 여자. 어, 잠깐만이 얼마나 그렇게 되실까봐... 어, 소리... 어딨어?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지 잠깐만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뭐라 다시 뭐라 한 거다 아나 미치겠다 진짜 제발 <웃음> 저, 저 왕자님 어 우리 가서 이제 그러니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가서 얘기하시죠 어때요 왕자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대화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만 계십시오 우리 진짜 대화합시다. 아셨죠, 왕자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만 계십시오. 왕자님. 화를 조금만 부십시오. 화를 조금만 부십시오. 잠깐만, 숨이 안 쉬죠. 음? 아.. 숨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잠 아이 들어가야 진입 자체를 못 하겠어요 숨이 안쉬져요 아니, 아, 여기서 심하니까 딴데갈게딴 데, 딴 데, 딴 데로 그냥 너무 아, 숨이 막혀서 안될것 같아요.